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래된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 그때 그 시절에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떠오르듯이 저희 같은 겜돌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했었던 오락실 게임을 보거나 BGM을 듣게 되면 그때 그 시절에 친근하게 느껴졌었던 오락실의 풍경이나 그 게임을 했던 계절과 추억들이 떠오르곤합니다 오늘은 80년대 유행했었던 추억의 오락실 게임 베스트 30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락실 게임은 갤러그입니다. 오락실 게임의 시조색격의 게임으로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들도 알고 있는 게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해봤는데 저똥파리비행기의 짜증나는 패턴은 아직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납치당한 비행기를 찾으면서 합치하는 부분은 지금 봐도 참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락실 게임은 너구리입니다. 돈도 없이 오락실에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너구리의 BGM이 경쾌하게 들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랜만에 들어봤는데도 너무 익숙하게 들려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게임이 지금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느껴져서 그 당시 내가 너무 어렸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1942입니다. 깔끔한 그래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투박한 BGM이 일품이었던 게임입니다. 필살기를 쓰면 공중 고개비행을 하면서 미사일을 피할 수 있었는데 항상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목숨을 잃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하이퍼 올림픽입니다. 100m 달리기, 멀리뛰기, 창 던지기 등 다양한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더 높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버튼을 연타해야 되는데 쇠자 같은 걸 집에서 챙겨와서 랭킹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백광호가 이 하이퍼 올림픽을 즐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시절을 잠시나마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원더보이입니다. 원시시대의 꼬마가 과일 먹방을 선보이며 모험을 떠나는 컨셉의 게임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스케이트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줬고 언더보이가 강해지는 역할도 해줬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락실 게임은 서커스 찰리입니다. 사자를 타고 있는 귀여운 꼬마 아이가 서커스 무기를 부리면서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와는 달리 도전하는 서커스들의 난이도가 무시무시해서 플레이하는 내내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첫번째 스테이지를 깨면 외줄타기 스테이지가 나오는데 돌발적으로 등장해서 플레이어를 괴롭히는 보라색 원숭이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일곱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뱅크 패닉입니다. 플레이어는 은행을 지키는 보안관이 되어 강도와 손님을 구별해가며 은행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쉽고 단순한 게임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고 순발력을 요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보너스 점수를 주는 카우보이 모자를 얻기 위해 총을 연사하다가 그 템포를 잊지 못해 바로 손님을 싸버린다거나 손님으로 분장한 강도를 바로 확인하지 못해 총을 맞아 실패한다거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 올해에도 질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게임은 테라 크레스타입니다. 이 게임을 독수리 오용제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는 테라 크레스타입니다. 롱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1호기를 시작으로 2호, 3호, 5호기의 파츠를 모두 모으면 불쇠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할 때마다 꼭 이번엔 불쇠로 변신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플레이했지만 저는 한번도 불쇠로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이체를 얻어놓고 미사일을 맞고 파괴되어 항상 1호기의 모습으로 힘겹게 싸우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었으니까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규일전에 플레이를 해봤는데 안되는건 나이를 먹어도 안됩니다. 아홉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아웃런입니다. 해변가가 보이는 도로를 질주하는 레이싱 게임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대전 게임이나 펜스크로 액션 게임을 하다가 질을 때 잠깐 힐링하는 목적으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제한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있어서 이스테이지 이상은 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열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버블보블입니다. 오프닝 b g m 은 1980년대 게임을 대표하는 음악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며 게임에 관심이 없던 여성들을 오락실로 오게 만든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거품을 날려서 적을 죽이고 최종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인데 터질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끔 커플이 앉아서 버블버블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화가 났고 빨리 죽어버리길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1 1 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락실 게임은 원더보이인 몬스터랜드입니다.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운 횡크롤 액션 RPG 게임으로 게임에서 얻은 골드를 이용해 무기나 방패, 신발을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점점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스테이지에 숨겨져 있는 골드를 얻는 재미도 있고 보스도 다양해서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이 모두 지나면 긴박함을 알리는 사운드가 있었는데 오락실을 떠나도 귓가에 맴돌던 기억이 납니다. 1 2 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락실 게임은 포켓걸입니다. 당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어른들처럼 분위기 잡고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포켓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롤타이는 전혀 몰랐고 뚫려있는 구멍으로 운 좋게 공이 들어가면 무슨 도박에서 돈을 딴 것처럼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13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웰마의 촌입니다. 진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게임으로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살짝 깨방정스러운 BGM이 합쳐지면서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었던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툼한 감옷을 입으면 보스도 때려잡을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이 생겼었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잡백에 맞아 감옷이 파괴되고 아쉬워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열네 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락실 게임은 뉴질랜드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이 키위세라고 하는데 오락실에서는 병아리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레이 중간중간에 주인공 병아리가 풍선을 타거나 수영을 할수 있었는데 이때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게임을 쉽게 봤다가 순식간에 나가 떨어진 기억이 납니다. 1 5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배드 듀디스 대 드래곤 닌자입니다. 벨트 스크롤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닌자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기를 모아 정권을 내지르는 스킬이 있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서 계속 죽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지 플레이를 고집했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1 6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로보캅입니다 영화 로보캅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으로 로보캅의 묵직한 움직임을 잘 표현했습니다. 기본 공격이 너무 단순해서 총기류가 없을 때의 전투는 너무 밋밋했던 것 같습니다. 17번째로 소개할 추억이 오라실 게임은 슈퍼맨입니다. 그 시절 유행했었던 슈퍼맨을 소재로 한 게임입니다. 모든 전투가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라도 전투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면 평범한 회사원의 옷차림에서 슈퍼맨 복장으로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가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 이 연출이 슈퍼맨 영화의 시나리오와 잘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게임의 몰입감이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18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쉐도 워리어즈입니다 닌자를 소재로 한 게임으로 전투를 뛰어 적의 목을 휘감아 던져버리는 기술이 있었는데 맞추기는 더럽게 어렵지만 맞출때의 뽕맛이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죽었을때 이어하기에 연출이 뛰어났었는데 연출의 끝을 보고 싶어서 코인을 넣지 않는 상태로 연출이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19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스타디움 히어로입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야구게임으로 오락실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1코인으로 2회에서 3회까지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꿀쭉이 타자부터 뚱땡이 타자까지 선수 외형에 따라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플레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동네 오락실에는 1코인으로 2회까지 플레이가 가능해 게임은 재미있었지만 쌉소네라는 생각으로 기피했던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20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락실 게임은 얼터드 비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환기로 불렸던 게임으로 삐쩍마른 남자가 아이템을 먹으면 늑대, 용, 곰, 호랑이로 변신을 하고 고유의 스킬을 사용하면 보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호한 연출들이 많았던 게임으로 다른 게임과 차별화된 컨셉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변신에 필요한 아이템을 주는 반짝이 늑대를 한 마리라도 놓치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21번째로 소개할 추억이 오락실 게임은 차이나 게이트입니다. 서유기를 소재로 한 게임으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선택할 수 있고 게임 내에 떨어져 있는 아이템을 사용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보스 등장 연출이 기억에 남는데 천둥번개가 치고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요괴들이 도망가고 외기스럽게 생긴 보스가 등장하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 실수를 하면서 죽었던 기억이 납니다. 22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게임은 카발입니다. 원패물을 활용하고 좌우로 피해가면서 총을 쏘는 게임으로 2인용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게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화면상에 보이는 모든 오브젝트를 파괴할 수 있었는데 기관총 아이템을 먹고 총을 난사하면 나무와 건물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3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게임은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그 당시 보기 힘들었던 복싱 게임으로 뛰어난 그래픽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물론 게임의 난이도 또한 높았었는데 이 경기에 등장하는 백인복서때문에이 게임을 즐겼던 어린아이들은 백인들을 싫어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24번째로 소개할 추억에 오락실 게임은 하드웨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땅구박사로 불렸던 게임으로 슈퍼마리오와 비슷한 룰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다만 병맛 스토리와 컨셉이 더해지면서 매니아층을 형성했던 게임인데요. 쌍둥이 빡빡이 친구들이 1피와2피로 등장하게 되는데 항상 빨간색 옷을 입은 빡빡이만 여자친구가 뽀뽀를 해줘서 빨간색 빡빡이를 하기 위해 친구와 묘한 심리전을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25번째로 소개할 추억에 오락실 게임은 컴뱃스쿨입니다 플레이어가 사관생도가 되어 훈련을 받는다는 독특한 컨셉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스포츠 게임과 다르게 군인이 되기 위해 철인 5종 경기 같은 훈련이나 사격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2인용 플레이도 가능해 하라는 훈련을 안하고 서로 견제하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26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UN 특수 부대입니다. 한국 오라실에서는 에어리어 88로 알려져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그대로 반영해 스테이지가 끝나면 하게 한적 기체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이용해 기체를 성장시키거나 특수무기를 살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같은 장르의 게임들과 다른 부분이 고 에어리어 8 8만의 장점이었습니다. 27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파이널 파이트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오라실을 가본 사람이라면 이 게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높트 퀄리티의 그래픽과 전투의 액션 및 타격감이 뛰어나 벨트 스크롤 액션 장르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와리가리 전법으로 적을 제압하고 있을 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꼬마가 환호성을 지르면 내가 이 오라실의 페이커가 된것 마냥 어깨가 으쓱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28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사이버 폴리스입니다 로브캅과 비슷한 게임의 컨셉으로 독특한 게임 진행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즐겨했던 게임입니다 초반에는 인간 경찰관이 되어 적을 처치하는데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진급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기계로 만들어진 슈트를 입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슈트를 장착한 플레이어는 기관총을 사용하면 엄청 강해지지만 적에게 공격을 당할 경우 슈트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처음에 경찰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항상 슈트가 파괴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플레이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빨리 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9번째로 소개할 추억의 오라실 게임은 천지를 먹다입니다 80년대 말에 오락실을 주름 잡았던 벨크 스폴 장르의 게임으로 삼국지의 장수들로 전투를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삼국지 팬들을 설레게 했던 게임이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앞만 볼수 있는 마당전투였는데 이게 손이 꼬이기 시작하면 앞을 보고 뒤를 치고 뒤를 돌다가 맞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작감과 난이도 때문에 잘하는 고수 뒤에서 구경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추억의 오락실 게임은 골드넥스입니다. 오락실에서 황금 도끼로 불렸던 게임으로 벨트 스크롤 장르의 게임입니다. 남자 여자 전사와 드워프 할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전 항상 마법 궁극기를 쓸수 있는 여자 전사를 선택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투의 액션성과 타격감이 뛰어난 편이었고 중간중간 드래곤을 타고 전투를 할수 있었는데 이 드래곤들이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몰라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도끼는 이인2서 플레이할 때 특히 재미있었는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등장하는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귀여운 난쟁이를 잡기위해서 서로 소리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80년대 고전게임 30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그 당시 오락실에서 느꼈었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려워서 게임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는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